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어, 현재 낚시오르막에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전 맵은 좀 플레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강가가 없는 이 언덕 맵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대신에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난 시즌이 오면 상당히 난이도는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좀 먹을게 많은 곳을 찾아볼게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본 데가 제일 적합한 것 같네요. 이쪽도 괜찮긴 한데 그냥 여기로 합시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작의 광장을 먼저 지어야겠죠? 음... 일단 여기가 평지니까 평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속도를 내봅시다. 자, 일단은 건설자의 작업장을 끝자락에다 짓고요. 그 다음에 나무꾼 캠프도 마찬가지로 끝자락에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네요. <웃음> 이렇게 많이 모여있을 줄 몰랐네요. 자, 채집꾼의 오두막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위치하고 면적이 괜찮긴 한데 그냥 다음번에 이쪽 땅을 구입한 다음에 산업지대를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 있죠. 자 우선은 우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하나 만들고요. 중심 잡고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식료품 창고라는 건물인데 이거는 사실상 영향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심 사이에다 지어도 무방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런식으로 건설하고요. 자 건수업자 지정할게요. 자 빠르게 건설을 시도해 볼게요. 채집구역 지정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그, 나무 사이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그 나무 수확을 못 떴고 그냥 철거를 해보기 때문에, 초반에 나무가 필요하다면, 그냥 나무를 철거시, 그, 벌목을 시킨 다음에 건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속도를 빠르게 할게요. 바로 이동을 하죠. 그나저나 그 낚시 오두막에 버그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사실 걔가 재난의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선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지레소도 바깥 방향에 다지을게요 일단 이쪽에 다지어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다 위치로 옮길게요. 자, 사람을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하고. 어디보자. 여기는 아직 멀었네요. 나중에 초반에 필요한 건물들 건설이 완료되면 그 건설 작업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빼서 다른 작업장에 배치를 시킬게요. 보기 좋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벌목을 시킬게요. 이쁘긴 한데 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식으로 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다 벌목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도요. 어차피 나중에 이쪽 주변에다가 채집꾼 오두막을 만들긴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좋아요. 예전에 제가 시즌 1을 찍었을 때그 모습 그대로죠. 자 모션은 정말 정겹습니다. 자이 와중에 지금 시장이 완성이 됐고요. 좀만 더 기다립시다. 일단 먹을 걸좀 보내줘야 되는데 한명더 고용하고 남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볼게요. 어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럼 이때 아.. 아직 건설할게 많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자 빨리 지어 주십시오. 우리 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번 시간에 느낀 거지만 이번에는 랜드마크를 상당히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하나 정해졌더라고요. 모니먼트 기념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저번처럼 30시간 아니 한 40시간 이상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디 보자.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이 없죠. 돌을 캐야 됩니다. 일단 건설 작업장에 그 속해 있는 한 명을 두명을 뺍시다. 지금 돌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먼저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재소 완성되면 제재소 쪽에 한명 정도 배치를 시킬게요. 지금 놀고 있을 때는 미리 열매를 많이 모아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그 랜드마크를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언덕에다 짓을까요? 이런데? 이런데 괜찮은 것 같죠?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게도 자원들이 있죠? 여기, 여기를 좀 멋지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번엔. 이런 능선에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음, 나름 괜찮게 보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것도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바위캔네들 다 어디갔니? 지금 초반에 옥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식료품 창고도 만들어야 돼서 좀 돌들이 많이 부족한데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 보자 언제쯤 만들어질까 어 가져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 완성이 되겠죠 좋아요 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슬슬 사람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죠 여기 두명뺀 다음에 시장에 배정을 시키고 자 식료품 창고 쪽에도 배정을 시킬게요. 예, 초반에 지금 사기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하고 음식을 먹으면 100%로 회복이 됩니다. 이제 물은 다 마셨죠? 기다리면 돼요. 이런 것. 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손을 흔들면 어떻게 하니 이거.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뭔가 얘 니가 지금 물품을 날라야 된다뭐 아, 지금 휴식시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좀 기다려보죠. 그래도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만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물품을 가져와서 식료품 창고에다 저장시키면 시장 점원이 바로 가져와서 팔 거예요. 예, 물건 좀 갖다 놓고 팔라니까. 됐죠? 자, 이러면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여기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바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사람들이 빨리 모여야 될 텐데 자 100%가 되면 두명이올 겁니다. 좀 기다립시다. 아직까지 공짜로 영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않네요. 저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그쵸? 좋아요. 두 명이 지금 방문하기 시작했죠.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디 있니? <웃음>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제재소도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라 한명뺀 다음에 제재소에다 배치를 시키면 돼요. 아니면 두 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새로 직업을 배정시켜도 되고요. 자 그럴 동안 좀 헷갈리는 구역 지정은 좀 제거를 시키고요. 좋아요. 자 여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됐네요. 자, 새로운 영, 그, 토지 용 가능, 거주지라는 게 생겼죠.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사실, 영주 저택을 이 언덕이랑 좀 맞물려서 지으면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음, 위치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을까요 여기다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시도해봅시다. 초반에는 작게 을게요 일단 여기랑 살짝 띄우고 그 다음에 아니 왜 가운데는 안되니 이거? 그럼 이렇게 짓읍시다. 이렇게 짓고 더큰거 하나 더 줄게요. 자 이렇게 찍고요. 옆에다가 빵바레를 좀 이쁘게 달아줄게요. 음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이죠. 자 그리고 사시은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보기 좋네요. 바로 지읍시다. 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이런 식으로 어, 목수를 지정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돌이 모자르겠구나자한 명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보세요. 옛날보다 속도가 빨라졌죠. 이런 거 보기 좋아요. 나중에 얘를 얼마나 크게 지을지는 솔직히 고민이긴 한데 음 적당히 지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석재 건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크기만 만들고 음 다른 건물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니? 아직 없죠? 광부! 너 뭐하니? 놀고 있네요. 자, 그 동안 이제 슬슬 거주지 지역을 설정해 볼게요. 자, 예전처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좀 조밀하게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주지 영역을 차근차근 늘려 나갈게요.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차근차근 올릴게요. 자 남은 재료가 얼마나 되죠?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하네요. 이건 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어요. 다만 다위는 그 바위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다 모인 것 같아요. 자 이건 다행이죠. 음 아무래도 이거 먼저 자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애들이 집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지니까 바로 짓는 게 좋겠죠. 작업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단 뺀 다음에 건설 인부로 배치를 시키면 돼요. 자 급한대로 이렇게 지정시켜서 빠르게 건설을 시켜볼게요. 자 두명이니까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건설하기 시작했죠. 보기 좋아요. 그냥 여기는 이 주택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작아서 안될 것 같은데 좀만 가용구역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이분은 확고하시네요. 확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다가 건설하게끔 내비둘게요. 나중에 이쪽에 있는 영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얘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것도 우선순위를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테스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놓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이 와중에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일단 내비둘게요. 좋아요. 자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기다려 보고요.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거주 공간을 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도 반응이 없어요. 이건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어찌됐건 지금 먹을 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건설업자 한명뺀 다음에 다시 어, 채집꾼을 오두막 쪽으로 배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아, 좀 기다립시다. 어, 이 와중에 지금 메시지가 떴죠. 자채집구역 지정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전 저희가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런식으로 먼저 지정을 합시다. 어, 이런거 캐도 될텐데. 됐어요.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잠깐 지금 돌이 많으니까 바로 건설 인부로 배치를 시켜서 좀 속도를 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쵸? 나무쪽도 배치를 시킵시다 이건 안되고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건설업자가 많으니까 바위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나를 수있을거예요 보기 좋네요. 이제 슬슬 한두 명 정도 더 방문을 하면 좋겠는데. 열명 가지고 좀 저희가 많이 힘들죠. 에헤이. 올 생각이 없어요. 아무래도 좀 진급을 시키고 영지를 얻은 다음에 그때쯤이면 방문할 것 같아요. 좀만 더 지켜봅시다. 거의 다 지었죠? 자 일단 돈이 다 차가니까 금고를 하나 지정을 할게요. 잠깐만 이거는 본관이잖아요. 저 본관은 나중에 다른 역할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거의 다 건설 다 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좀 뺄게요. 자한명 정도 빼서 먹을 거에 좀 신경을 쓰고요. 지금 먹을 게 많이 부족하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기 있는 사람도 그 재재소 쪽에다 보내버릴게요. 좋아요. 보기 좋네요. 사실 얘를 이런 식으로 안 지어도 되긴 해요. 그, 열거식으로 지어도 되긴 한데, 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이 와중에 프로모션이 떴죠. 일단은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그 할당할 수 있도록 진급을 시켜줄게요. 신규 이주민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세요.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여기도 조만간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거예요 어디보자.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섯 개 정도 남았네요. 좀 기다릴게요. 이제 이쯤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방문할 때가... 아... 왜안 올까요? 슬픕니다. 한 명의 영주민이 집을 지을 부지를 짓지 못하고 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것 같은데... 안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이 없네요. 슬프네요. 자 그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건물 중에 제가... 본관을 이렇게 집행관 관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미션. 일단 노동계 쪽에 포인트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요. 여기 바로 확장하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이렇게 집이 늘어나면 방문객들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끄지? 아 이거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10명을 거주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지만 이번에 패치가 됐기 때문에 그 장식용 덤불이라던가 이런거는 농로 15명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립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는 꼭 사람이 방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남는 자리가 두 자리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나 생각이 돼요. 자 그러고 난후에 후회... 공짜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어우 한명 왔죠? 자 지금은 한 명이라도 행복합니다. 음, 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어떤 식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어디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 생각엔 말이죠 초반에는 미리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는 곳들을 확장시킨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광맥 있는 땅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3이 왔죠. 지금 부족한 게 뭔가요? 먹을 거죠. 자, 먹을 것 쪽에 배치를 시켜 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신규 이즈미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잘 거예요. 아마 물론 모션 구현은 안되는데 여기서 멀뚱멀뚱 거릴 거예요. 자돈은 50개 그리고 판자는 32개 다음번에 여기 노동계 포인트를 좀 얻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전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일단 창고를 하나 지을게요. 뭐 이유야 아시겠지만 무역미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임시적으로 먼저 하나 지어주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지어줄게요. 나중에 얘들도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산업단지로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에 광맥도 있겠다. 이쪽에 돌도 있겠다. 좋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죠. 뭐 초반에는 행폭도를 이렇게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잠깐 만두가 또 왔나요? 아한명더 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나무가 부족하니까 나무를 좀 캐는 나무꾼들을 지정을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다벌목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난후에 나무꾼을 좀더 고용을 할까요?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게 음, 나무꾼인 것 같네요. 나무꾼 좀더 고용합시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미 벌목 한 데는 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구역 해제를 하고요.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역 해제를 합시다. 자 창고가 완료됐죠. 그러면 일단은 해야 될게 있겠죠. 도구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무 저장하고 돌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판자 저장을 시켜야겠죠. 아 문제는 지금 3이 없어요. 다시 뺍시다. 한명뺀 다음에 창고 쪽에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마 미션이 떴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직 안 떴는데 교역관리 쪽에 가가지고 무역로를 뚫으면 아마 퀘스트가 하나가 완료가 될거예요좀 기다려 봅시다. 아 지금 30개가 있죠. 자 퀘스트 컴플레이트 무료 타일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를 구매를 할게요. 자 이렇게 구매를 합시다. 좋죠. 나중에, 이쪽도 거주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또 거래를 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구, 도구를 구매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설정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사드리기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한 20개 정도만 보관을 시킬게요 그건 또 퀘스트가 완료됐죠 좋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 때보다는 속도를 내가지고 저 빠른 속도로 영주의 장원까지 만들었죠 이제는 그 진급시키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 해금이나 그런 속도도 점점 빨라질 거예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뵈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